모습들이 여기로설명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p i n g Camping. Camping. Camping. Camping. Camping. Camping. Camping. Camping. c a m p i n 오. 무섭네요, 쪽. <웃음> 여기, 여기 조명이 이제 꺼지면 또 이렇게 촬영이 안 될까? 이 사람이네, 사람이야. 야, 이상해 여기. <웃음> 사람이야 이거. 여기 이상해. <웃음> 아, 나하지 <웃음> 마요. 형 나하지 마요. 나 알고 있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웃음> 아. 으아, <웃음> 그 하지 마요 왜 <웃음> 네, 그래요 <웃음>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와 진짜 이렇게 몰래카메라 할줄 몰랐다 근데 눈치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조명 깜빡거리자마자 이상하더라고 근데 <웃음>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인 거 같아서 만졌는데 진짜 사람 팔인 거야 그게 더 소름 돋았어. 아. 어. 아니 저 중에 한한한 부분은는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마네킹이자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살이야. 이렇게. <웃음> 이게 무서웠어. 아 이제 나 진짜 너무 너무 창피하게 했는데. 이거. 아 너무 창나 너무 창피했지. 아, 나 이렇게 보고 있을 줄 몰랐지. 아. 아. 근데 난 이미 그 다른 콘텐츠에서 그 겁쟁이 모습을 다 보여줘 가지고 어? 괜찮아 <웃음> 다음 정한인가? 용감한 수호자 얼마나 용감한지 보자 기대되는 거 민규, 승관이, 도겸이 오! 헌타 헌타 자기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지 맨날 바쁘게 음룸하네요 오, 이렇게 비밀스럽게 거저라저이거저어 저거, 저거, 만지는데? 네.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엄마, 아빠, 지인분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면 아, 뭐, 뭐, 뭐 틀리는 게 있나요? 틀리는 게 있나요? 근데 나만큼 놀래줬으면 좋겠다 얘가 나만큼 놀래지 않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아니야. 저는 손으로 물고기 잡기 멤버들이랑 장갑 끼고 뭐 잡을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어 이것도 뭔가 장치들이 <웃음> <웃음> 아, 와나 이런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알리가 <웃음> 있나 무서목 뭐 하나씩 해서 오, 하나도 모르겠어. 캠핑시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동창장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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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왜 이렇게 무섭게 했나 나저 가방도 왜 떨어졌나 했네. 아 조명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도. <웃음> 아 시간 되게 저 때렸어요 모르고 사람이지 모르고. 갑자기 안 놀랐어? 나 들어가자마자 알았어. 왜? 저분 한 분이 몸을 부들부들 이렇게 떠시길래 어. <웃음> 그래서 완전 데 사람인 거야 아 나는 처음에 이렇게 손 만졌어 어. 그러고선 아네 그냥 그래, 마네킹인 줄 알고 그렇게 가졌거든 어. 어. 나는 근데 알면서 무서웠어 어. 그러니까 알고 있고 형 나가시길래 어.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 어. <웃음> 이게 와. 우리 그 성격 테스트한 거 어. 그거 테스트하는 거래 <웃음> 아 그래? 너는 근데 끈기성실 있네 과연이라 적었는데 이렇게. 내가 끈기, 성실은 있지 어, 어. 왜냐면은 성실했어. 되게 수중적인 사람이라가지고 어. 시키면은 그냥 계속 하긴 해난 어, 그래, 그래. 거기에 대해서 끈기랑 성실은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아 아무튼 나 저분 로봇인 줄 알고 때렸어 어 봤어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뭐야? <웃음> 사 죄송해요 아니 난저 가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 경고등 올려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뭐 여기 뭔가 그 시설들이 다 문제가 있구나 <웃음> 생각했네. 아난 저렇게 하고계속 풀어야 되는지 알고 푸는데도 무서운 거야. <웃음> <웃음> 자꾸 막슥 <쓱> 소리 났어 나 <웃음> 그래서 이렇게 풀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더라. <웃음> <불었어. 웃음> 난 너가 제첨 들어가자마자 만지길래 아 들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창고라고 하시길래 창고라고 하시길래 아 마네킹들이 저렇게 이쁘나 좀 무서운 창고네 이러고 있었어. 슈아는 음, 그 의외로 약간, 약간 그냥 덤덤할 것 같아 아안 덤덤해 안 덤덤해? 약간 그 컨셉이야? 아, 여기 덤덤하래 없어 슈아 넘어가야 좀 재밌겠다 아니나97 라인 정도 가야 재밌겠다 97 어. 96은 은근히 무뚝뚝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와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박이다 어. 난 너가 눈치 진짜 빠르게 챌줄 알았어 아예 어. 왜냐면 내가 이거 좀 둔한데 내가 눈치 챘었거든 아니 안 움직이시면 몰라 진짜 마네킹 음. 같아 이분들 어떤 스태프 스태프분들이셔? 그냥 우리 스태프분들이시고 그래? 근데 저렇게 잘 움직여. 아 진짜요? 진짜. 많이 마시는 분이시 되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어. 어, 내가 딱불 켜질 때 봤는데. 어 시간 들어왔다. <웃음> 대박이다. 가만히 이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몰라. 그냥 모르시네. 진짜 마네킹 어, 모르네. 같아. 모르네. 아 내가, 내가 눈치를 많이 보나 봐 아니야 너 이미 들어가면서 이 사람 움직이는 거 같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서, 가만히 서 있는데 아, 저분을 봤는데 아, 갑자기 저분이 아, 가만히 아, 서 있다가 이렇게 그, 이렇게 떠시는 거야 그, 몸을 어. 그래가지고 아 힘드시구나 아, <웃음> 아니, 그, 캠핑 장이 있는데 거기 아. 집, 집이 집 있어요 그래서 아 바깥 텐트 치고 해본 적은 아예 혹시 캠핑장 캠핑 <웃음> 해본 적 없어요. h and Camping. c a 스 p i n g was stolen. Since they 없어 없 l d not take up part of the day. I hope so. I hope so. Of the q u a r 고 e r That's true. t h 어? 피디님 갈수록 연기가 늦어 제희 처음 나을 때 되게 어색하셨거든 그래?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센스 오 센스 있고 눈치 어차 빠르네 <웃음>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진짜 가만히 잘 있는다. 아, 뭐야, 재미없어. 하나둘셋찮편집해 그래. 그래. 하나. j o 아, 편집해. 하나. 조슈아. <웃음> 왔어 무슨 일이야? 무슨 어이 몰랐어? 몰랐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슨이야이제 편집 이 나는 깜짝 놀라서 저분 때렸어 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진짜 <웃음> 조슈아랑 디노랑 민규랑 반응 완전 다 다를 거야 어. 진짜로 왜 난, 나는 막뭐 여기 있어 단순함에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면 단순했어 불이 꺼지자마자 다시, 다시, 돼요? 다시 찍어야 돼요 라고 밖에 안 했고 그냥... <웃음>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르그 뒤로 바로 눈치를 챘어 어떻게 눈치를 챘냐? 난 아, 내가 주변에 신경을 너무 안 썼나 봐 음. 그... 눈치 좀 챘다가 음. 그냥 모른 척 하다가 딱 이렇게 소리 들으니까아 이거구나 이거 어 안녕하세요 <웃음> 어, 나도 놀랐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어 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알고 있는데 난피디 나가기 전에 알고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가셨거든 나 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무섭게 시작한 거야 나는 <웃음> <웃음> 어, 너무... 대화를 시도해보지 근데 언제부터 오셨어? 걸었어 아니 <웃음> 막 걸었어 나 태권도 했다고 <웃음> <웃음> 그 준이 그 마이크 같아 얘 왠지 손 잡고 인사할 거 같은데 들어가면 어, 안녕하세요 뭐이면서너너 너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진짜 사람이야? 봐봐. <웃음> <웃음> 어, 진짜인 줄 알았어. <웃음> 지금 아 찍고 있구나. <웃음> <웃음> 아 지금 모르는 거야? 봐봐, 어. 봐봐. 내가 들어오자마자 인사할 거라 그랬잖아. 나도 이러고 들어갔어. 나도 이거 만족 반려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어. 그냥 다 같이 유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네. 데 r u n k drunk, d r u n 게나 r u 주의보떨어 n k drunk. Drunk. Drunk. Drunk. d r 그런 k 그런 건데 k 네. d 그다 u n k d r u n 네 그거 뭐 천막 같은 거지 n k 밖에서? n k Drunk. Drunk. Drunk. 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밖에서 해봐나? 안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특이하다 이제. 아, 아 특이하다 진짜 너무 서욕 맞췄어요? 나럼 신경 안 쓰잖아. 와, 진짜 신경 쓰는 거거든. Your c h i e 네. 몰입도가 좋다 몰입도가 <웃음> 아, 좋다 몰입도가 좋다 없냐? is it? What is it? w h 야 진짜 몰입도가 좋다 아 네. 그러지마, 진짜인줄 알았어요 그러지마 <웃음> 그러지마 그러지마 <웃음> 그런 줄 알았어 나와요, 끝났어요 아, 나왔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재밌었어? 아, 그래, 그거 가져 맞혔어 안 맞췄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어 아니 맞아. 그래 그 사람 그 사람 만져잖아요 그래 나 나도 만졌어 근데 마네킹인 줄 알았잖아 만지고서 아니 근데 원 진짜 진짜 사람 같 같은데 근데 그그 감독님가 이거 마네킹하고 말닌가 마네킹나? 뭐 이렇게 따뜻하네요 <웃음> <웃음> 얼굴 따뜻한데 요와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 어 뭔가 진짜 귀티이 하나도 없었어 야 어떻게 보였어요? 전 놀라 놀라게 보였어요 아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그러지 마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마네킹 같아 와두금이 기도했네 그니까 와 근데 무서, 무섭다 이거 진짜 물으면 아 나같이 리액션 나는 알잖아 나는 방송인 거 알고 리액션 과하게 했단 말이야 <웃음> 아나 하지 마요 형나 하지 마요 나도인데 나 깜짝 놀래는척 나도 <웃음> 잘했는데 아씨. <웃음> 다음 누구예요? <웃음> 야 호시야 <웃음> 아 호시 시험겠다 <재밌겠다. 웃음> 이이이냥아 y one of 인터뷰 m Camping, it was in Jersey. Home, no water. Heaven, heaven, the camp. I don't t h i n 요네 can play w 캠핑 하면은 텐트, 텐트, 또 불, 불, 불 하니까 불이 꺼지. <웃음> <웃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을 거니까 이거 꺼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도 음. <웃음> 때린 거야. <것> 정말 <웃음> 진짜 많이 놀랐 많이 놀랐습니다. 고 왔습니다. 쫄아져라 본다타프 스토퍼. <웃음> 전혀 관심 없어. 야, 진짜 눈치 못 챙겨. 응. 타프가 뭐지? 일단은 텐트를 구축할 수있는 정도로 대어 대터 느낌이 온다 어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치는 터치 진짜 사합킹다 <웃음> <웃음> <뭐가 재밌어? 웃음> 아, 었어합다 뭐가 재밌다 아, 감사합 아, 감사어요 아, 너무 어려다 아, 감 아, 감사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 아, 보고 보고 있었지, 아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 아, 감사합 자꾸...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다 <웃음> 와씨 이러면 나만 이상한 오, 애가 되는 거야. 와나 근데 진짜 진짜 나나 나 진짜 만해킹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어. 우리는 여기 너 빼고 다 들어가서 만졌어 한 번. 들어가자마자 만졌어. 아 근데 이게 약간 몰래 카메라 같은 건가? 야 이제 아니야 그걸? 어, 이제 어. 아니야. 와. <웃음> 그, 와 그걸 이제. 혹시 잠깐 불 꺼졌을 때이 사람 네. 움직였잖아. 네. 그 봤어? 봤잖아. 그 그거 진짜... 근데 왜 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 그럼 움직이는구나 이상하게. 아, 단순하다. 어, 어, 어, 되게 단순하네. 단순하네. 네, 오, 다 사람들이 줄 알았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뭔가 즐거운 게임도 하고. 네, 뭔가 캠핑이어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즐거운 게임하고, 그 다음에 뭐 잠만 잘 자면 저는, 네, 원래 뭐 잠, 잠잘못 자도 상관은 없긴 한데, 벌레랑, 여기 진짜 지조실인가요? 무서워, 이제 세세 무서워. 세 <웃음> 네, 아, 네, 아 네, 이제 슬슬 네, 네, 네, 아, 야, 원우가 놀래겠다. 원우가. 몰랐어요. 지금 이 긴장감이 조성이 됐어 아, 얘네 지금. 딱 그거네 이거. 딱 그거네, 이거. 안녕 아. 우선은 이제 무서워서요. 어이, 여기 무잘하시는데 <웃음> 아딱 그거였구만. 와 나만 진짜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 재밌었지. 아 보고 있어. 었아 <웃음> 그래? <웃음> 왜 그냥 <근명을> 만져? <웃음> 마이크로 송출되는 거다 들려. 어. 아 진짜? 아, 목소리 다 들려. 왜왜 그냥 만져? <웃음> 아니 나는 이게 탁 떨어지길래 아 이거 움직이는 거구나 싶었거든. 어, 진짜? 어. 아 근데 연기 잘하시더라. 이거 겁 많은 애들은 바로 그 무섭, 막쫄겠더라 나, 내가 그랬어 나도 그랬어 쫄그랬어나 <웃음> 그랬어 나 말고 또 덤덤했던 사람 없었어? 나 슈아 덤덤했어 슈아 엄청 덤덤했어 호시도 웬만큼 덤덤했지 어나덤덤해 근데 호시는 원래 자기가 딱 말했던 성격을 보여줬어 그냥 되게 덤덤했어 그냥 내성적이고 <웃음> 나, 나 내성적이야 아, 나는 원래 내정적이고. 저런 거에 저런 거에 겁을 잘안 느껴가지고 이제 그러다 이제 시작된다 너 검, 겉목이 프로젝트 이제 얘들아 중요한 건 이걸 그때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를 그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음. 아. 아 그성격에 맞는지 혹시 지금 알았어? 거였어? 아 그렇구나 아, 너 계속 <웃음> 늦는구나 그런 거였어? 테스 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까 <웃음> 아 열정적인 중재자 무지가 <웃음> <웃음> 은근히 놀랠 수도 있겠다 아 무지가 제발 놀랬으면 좋겠다 <웃음> 오 봐봐 오 반응이 이렇게 된다니까 오 이렇게 오우. 된다니까 오 이게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뭔가 그렇죠? 이요 어, 쉬는 거야 쉬는 거, 쉬는 거. <웃음> 그런 거 근데 캠핑하면 꽤힘드데 직접 텐트도 치고 그냥. 아 그래요? <웃음> 그렇구나 하요 <웃음> <웃음> <웃음> 뭐, 뭐, 이제, 멤버들 이랑 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뭐. 음. 어? 예. 캠핑 가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어 편안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음, <웃음> <웃음> <그게 끝이에요. 웃음> 조명 때문에 에시힘 t 내 r Miss Chester, c h e s t e 어 c 어 e 어 거울로 아, 보고 아, 시작했어. r e s t e s t e r Chester, Chester, c h e s t 제 r Chester, Chester, c h e s t 이거 웃어 앞에 친구도 재밌었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응>?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그때 진짜 이 시킨 줄알았데 처음에는. 놀래라, 돌린 거니? <웃음> 아, 다 꼿꼿이 문제를 풀긴 푸네. 제대로 어 재밌지. 재미더라. 야 조금 무서웠지. 아, 그러니까 맨, 무서웠지? 사실 맨 처음 아니야 맨 처음에는 진짜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 한번그 그 빙빙 거리잖아. 어. 그 그러고 나서 보는데 계속 움직이는 어. 움직이는 거. 어. 그래서 아. 근데 그러고도 그러고도 뭐지? 재밌어. <웃음> 어, 그러고도 나름, 언제 티날지 모르겠어. 그러고도 되게 매력 이 <웃음> 어. 있었어. 어.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 이제, 어. 이제 겁쟁이들의 시작이야 아 진짜 싫어 다음 이 시간에